자 오늘 여러분들께는 전남 담양에 중림원이라는 곳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대통용찜으로 한번 먹으러 왔습니다 이야 대나무 한번 보세요 야와 대나무 두께가 엄청나요 자 여러분들 오늘 영상은요 어, KBC 광주방송에 어, 촬영 지원을 받아서 제작을 하게 된 영상입니다 무슨 여기 업체에 어, 제가 금전적인 금액을 받고 영상을 촬영하는 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자 지금 대나무밭에서 대나무를 하나 비워왔습니다야 지금 여기로 지금 요리를 한다고 하는데 야 엄청나네 뭐. 야. 어, 대나무 투주에 들어오네 불이 엄청나네 퐁퐁 소리가 나요. 에이... 보세요. <웃음> 엄청납니다. 와. 수아 수아 수아.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유 뭘 먼저 먹지? 일단 토종닭 닭봉 급탕. 음 어, 아. 이 토종닭 하면 은 보통 사람들 질기다 뭐 이런 느낌이 좀 많이 드는 게 사실이잖아요 이게 대나무에서 나온 이 진액이 어떤 작용을 하는지 굉장히 좀 부드럽게 하는 것 같아요 향도 아, 은은한 그 대나무 향이 싹그 안으로 들어오면서 그냥 맛있습니다 일단 감자도 하나 어우 향 어 향하고 수액 같은 거 나온 거에서 천연적으로 단맛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거 뭐 조미된 어떤 설탕 단맛이 아니라 아 훌륭합니다 굴비 아나 음. 굴비는 향이 강하다 보니까 자똥밥에. 씹히는 소리가 아삭아삭 나는 거 있죠. 이거는 뭐 제가 돌을 씹은 게 아니라, 그 머리 가운데 있는 약간 다이아몬드 같이 생긴 거예요. 그 일반 분들은 이렇게 드시지 마세요. 어, 이가 상할 수 있습니다. 야, 일단 밥이 미쳤네. 밥이 진짜 너무 맛있어요. 아까부터 궁금했던 문어. 아. 국산 문어. 아이 신기한 게 문어가 진짜 이만 탁 되자마자 바로 딱 끊어져요 보세요 딱 뜯어낸 느낌이 없어요 굴비. 대통밥의 굴비. 아, 아. 접시도 대나무 접시야. 아. 의심의 여지 없는 국내산 김치. 아, 자, 또 새우. 와. 음. 묻힌 것 같은데요. 아. 음. 아, 그리고 밥이 진짜 너무 찰지고 맛있어요. 아..불고기 어. 아유 돼지갈비 아니 무슨 작용인지 모르겠는데요 되게 촉촉해요 지금 이게 그리고 제가 돼지갈비나 이런 거는 되게 돼지고기 누린내 제가 굉장히 또 취약하거든요 근데 저녁 대나무에서 나온 좋은 향만 이렇게 싹배가지고 진짜 훌륭합니다 음. 어 음. 오우야. 제가 진짜 좋아하거든요 <웃음> 사실 저한테는 이게 거의 메인이에요 야. 가오리가 살 찢어지는 거한번 보세요. 살이, 쏴. 살... 살히지 않은 건데, 야, 살 담백함이랑, 안에 뼈, 꼬독꼬독한 재밌는 식감이랑. 야, 야, 진짜 촉촉하게 되게 잘 쪄지네, 이게. 은은하게 대나무 향이 한번싹 스치고 가요. 대나무가 근데 아무리 향이 좋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나게 되면 좀 거부감이 있을 수 있는데, 기분 좋고 은은하게 한 번씩 싹 스쳐가는 정도? 그게 너무 좋아요. 음. 아우, 이제 조금 더뼈 전복. 맛있는 활전복. 아, 전복이나 문어. 자칫 잘못하면 질길수 있는, 아, 좀 찔길 수 있는 음식을 굉장히 연해져요. 되게 부드러워요. 확실히 사장님이 연구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. 자, 그리고 이긴 대나무에다가 또그 밑반찬들. 정갈하게 잘 나오고 있고, 이것도. 아 고구마 줄기. 아 그리고 드시고 이제 식사를 다 하셨다 싶으시면 천연 이쑤시개 대나무로 시작했다가 어, 마무리도 대나무로 하는. <웃음> 자. 저 담양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잘 몰랐다가 오늘 좀 새롭게 또 많이 배워가는 것 같아요 음식부터 해가지고 아 그리고 지금 가을 바람이 스산해지니까 대나무 숲 사이에서 그 스산한 바람을 맞으면 아, 시원하고 너무 힐링이 되고 좋더라고요 이제 이 아름다움이 있는 이 맛있는 음식이 있는 대나무의 고장 담양으로 놀러오세요 여러분들